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에서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, 유튜브 영상 채널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 니다 아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과 오영래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에서 유튜브 편집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어, 조립형으로 컴퓨터를 구매했는데요 지금 바로 집에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책상이 뭔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 짐을 치우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자 그리고 이 컴퓨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짠 오이구야 이게 뭐지? 아 어, 윈도우 뭔가, 뭔가 조립할 수 있는 조립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체 채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패드 이런 박스들 먼저 제거해줄게요 제가 조립 컴퓨터는 처음 사봐가지고 뭐 일단은 조, 조립... 조립이 다 돼서 와가 왔거든요 자 네, 요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모니터가 왔습니다 모니터 이거 모니터예요어 그럼 키보드가 아 키보드랑 마우스는 사무실에 하나 있어가지고 구매를 안했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서 아 왔네 내가 구매 안했네 맞다 왔다자 컴퓨터는 이제 다 뜯었는데 처참합니다. 이 포장재랑 이런 것들 싹 정리부터 하고 책상에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비닐이랑 박스 쓰레기 그리고 스트릿폼 쓰레기까지 이거는 이따가 분리수거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모니터는 조립이 끝났습니다. 요 본체에 이걸 꽂고 전원선 한번 연결하면 끄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컴퓨터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자 보이시나요? 컴퓨터가 켜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마우스랑 키보드만 갖고 오고 뭐 윈도우랑 이런 거를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집에서 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, 유튜브 영상 채널을 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도 많이 관심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... <웃음> 앞으로도 어, 다양한 컨텐츠들로 저희 영상을 만들건데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~~ 근데 컴퓨터를 켰는데 마우스 키보드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가질러 사무실로 갈 예정입니다 <웃음>